유튜브 채널명 밑에 갑자기 이상한게 생겼는데 이게 있는 채널이 있고 없는 채널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핸들인데요 채널 밑에 핸들이 없는 채널은 아직 핸들 기능을 설정할 수 없거나 핸들을 사용자가 아직 정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핸들은 인스타그램처럼 각 채널의 고유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채널명은 있어도 같은 이름의 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은 거죠 보통 핸들 기능이 추가가 되면 핸들 설정할 수 있는 이메일이 오고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경과가 되면 랜덤으로 핸들 이름이 정해집니다 핸들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핸들은 다른 이름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핸들의 정확한 기능을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거나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정해진 핸들 이름을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유튜브 어플을 실행하고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 중간 오른쪽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중간에 핸들 설정에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 전에 설정된 핸들 이름을 지우고 원하는 핸들명을 지으시면 됩니다